밑에는 <웃음> 있나? 아, 근데 재밌다. 된 사람 대한으로 와, 이 정도면 내가 진짜 못 찾는 건가? <웃음> 제안해요?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? <웃음> 제안해. 왠지 여기 이렇게 떡하니 있던. <웃음> 10초 안에 삶은 길를두개 깨끗하게 까기. 아. 주세요! 어, 네. 나름 자신 있습니다. 시. 작. 아, 깨끗하게 못 가. <웃음> 이거 누가 십자을 해준, 하신 적 있어요? 아, 저 없어, 내가. 음, 얼마나 맛있게. 요전밥 찾을 거예요. 지인이는 못 말려. 하려... 너냐? <웃음> 아니겠지? 너야! 너구나! 너였어! 마지막 미션 찾았어 찾았어 하, 누가 콜라가지고 이런 장난칩니까? 콜라캔 다섯 개 높이 쌓기 아저 10개도 한자 흠흠 <웃음> 도전! <도장! 웃음> 와 벌써 입은다고? 이거 아깨 했다고? 이거 일부러 꾸부놨죠 <웃음> 이미 초반에 세 개를 성공했다는 점 아, 그렇죠? <웃음> 뭐예요? <웃음> 뭐 뭐라고? 아아아왜못 보게요? <웃음> 지금 나못 보게 하는 건 전부 다막다사하기죠 내가 내가 집에 가서 사만면 되는데. 이번 <웃음> 인으로. 베스트리 소원권?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 뭐야 뭐 제가 무슨 소원을 들어달래요 들어주시 이거 써가지고 이거 한번더 할래요 아왜왜 어떤 소원을 주실 건데 제가 지금 아 잠깐 잠깐 안 하고 제가 이거 가지고 어디 가져가면 갈거 정말 유용히 한번 써먹겠습니다. 너무 재밌었어요. 근데 원래 이런 거 좋아하고 지금 시국이 시국인지라 저희가 이렇게 회사 안에서 했지만 만약에 더 이렇게 좋은 날들이 온다면 더 활발히 재밌는 컨텐츠를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들고요. 앞으로도